아 진짜 뭐라고 하지? 다 감사하니까 어,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얘기는 못하겠어 그게 더 어려운 거 같아 샤러드업 할때 머리 입을 한번 했었잖아 <웃음> 아니 나지 호텔 입고 있는 사람들 세게 때려 호텔 입고 있는 사람? 호텔 입고 있는 사람? 아니면은 닦어 다시 보시면 죄송 없어가지고 배우 쪽이 아니에요 여기 배우 쪽이 아니에요 배우 쪽이 아니고나가 저 그게 아니라 저일어요났니까 <도의에> 네, 아, 네, eigene, 아 네. 있어요, 그 여기 있을 것 여기 있을 여기도 약간 <Hyundai> <여긴서도 웃음> 그쪽, 여긴, 그쪽인데? 여기 모자나 없어요. 그 저기, 그 우리는 편집 안다 <웃음> <Legend> <웃음> 아, 이거 너무 억지로 꺾는 거 아니야? 아이 아니, 안되네 여기야지 이한번 해야돼 한번 이거. 이 오케 이오 이거. 이 여기 빼이 이거. 빼봐 이거. 여기여기여기여기더거 이거. 이도 이거. 이거. 이거. 이아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아 이거. 이 네, 좋습니다 촬영 한번질러려 잡아 찢으세습니다 네. 한번 네, 차려. 차려 좋습니다. 네한번 아, 괜찮요 아, 나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. 렇게하세렇게 오케이. 됐습니다. 둘, 아, 알겠어요. 알 됐습니다. 네. 네, 좋습니다. 고객 방실 여기 하나, 둘, 세요 아, 3, 2, 네. 아, 2세? 네. 아, 2세? 이 감사합니다. 알겠. 파이팅파이팅 아, 파이팅. 네. 고습니다 응? 아, 준비한 선창고이 많았는데. 기억이 안 난다. 막상 또. 뭘 하려고 하니까. 응. 자, 끝났습니다. 응. 끝! 우리 팀! 응. 응. 축하합니다. 행 응.